그래서 나는 2022년에 잘 몰랐지만 했더니 의외로 너무 좋았다. 넘버 2. 첫 번째는 오, 두 번째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살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벌써 2023년이 됐어요. 한살더 먹었어. 자, 여러분들은 2022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2022년 한 해가 사실 너무 바쁘기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던 한 해였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좀잘 되면 기부를 해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었 근데 한 번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2022년도에 좀 약간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인생을 좀 후회 없이 잘 살았나 항상 이런 적당한 때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도 여성이고 또 취약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는 취약 여성분들에게 기부를 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 뭔가 잘했다 이런 칭찬해주고 싶은 2022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또 후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한해또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영상은 이게 다가아는데 <웃음> 어, 오늘 영상은 어, 어떤 걸 준비해봤냐면 제가 2022년에 내가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입술필러 같은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환자분들이 나는 입술필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내 입술필러를 하면 잔주름이 좋아지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약간 좀 그런 전형적인 답을 했었거든요 었 그리고 제가 별로 이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었 근데 제가 어느 날그 한가인씨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면서 유산균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한가인씨가 이게 아이를 낳고 좀 출산을 하면서 또막 육아를 하시면서 이 약간 노화를 겪으면서 약간 모습의 변화가 있는데 입술이 굉장히 얇아진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이 얇아진 게 굉장히 이미지의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우아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좀 약간 떨어지고 상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도 어내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제 입술도 정말 얇디 얇고 짜글짜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술필러를 했습니다 그 한가인씨의 그런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했어요 나 입술필러를 해야겠다고 나 입술 너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약간 잔주름도 펴지니까 어, 생기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립스틱을 발랐었을 때도 약간 갈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덜하고 그냥 립글로스만 발라도 좀 약간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 정도 나이가 되면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말 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입술필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의외로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눈도 많이 쓰지만 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입 쪽에 있는 노화가 딱 40대가 되면 딱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턱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턱이 한쪽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찌그러지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정말 무의식 중에서 계속 찌그러지니까 이턱 모양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지금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왜냐면, 턱구 포톡스를 맞았거든요. 피디님, <웃음> 자세히 보지 마세요. 안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반듯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여기를 좀 강하게 쓰거나 하면 이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턱 끝에 좀 우리가 약간 모양이 좀 찌그러지는 근육을 살짝 잡아 두면 은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좀 예쁘게 유지가 되고 어느 특정 근육을 강하게 쓰면 그 옆에 있는 근육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턱 모양이 찌글찌글해지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2022년에 난잘 몰랐지만 했더니 의외로 너무 좋았다. 넘버 2. 첫 번째는 입술 필러였고 두 번째는 턱끝 보톡스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40대 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웃음>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해피 뉴 이어!